예, 안녕하십니까. 어떤 분이 솔리드웍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정보 공유 차원에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서 카페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죠. 어떻게더와 솔리드웍스의 레이어 연동 부분에 대한 겁니다. 솔리드웍스에서 그러니까 도면 작업 후 DWG 파일로 저장하셨을 때 현재 회사 템플릿의 레이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솔리드웍스에서도 드로잉 작업을 하실 때 레이어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레이어별로 치수 관리한다든지, 뭐 중심선, 히던선, 이런 관리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시죠? 보통은 그냥 까만색으로 하셔가지고, 도면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그런 다음에, DW 저장할 때, 매핑 기능을 쓰시면, 그죠? 어, 어떻게든 파일로 내보낼 때 레이어별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회사 템블릿 레이어와 동일하게 생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기 있을 요 마우스 오른쪽 레이어 있죠? 레이어. 보통 우리가 자부, 레이어 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레이어를 만들어 쓰는 거죠. 그렇지만 레이어를 만들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지수도 기입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기아공차주서뭐 여러가지 이런 다올핀 기호까지 그리고 수정 기호까지 쭉 기입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파일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바탕화면 에요 dwg 파일로 테스트 01로 하겠습니다. 저장했습니다. 그럼 변환이 되겠죠. 그럼 CAD 파일에서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바탕 화면에 있는 어디 있죠? dwg 파일이었으니까요. 테스트 요 파일을 한번 열기해보겠습니다. 그냥 열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이거 완전히 레이어 아무 관계없이 0벌 레이어에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레이어를 만들어가지고 또 분리하기가 상당히 난감하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솔리드웍스에서 내보낼 때 레이어를 레이어별로 이렇게 넘어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에서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을 할 때요. 아, 이미 저장을 했으니까 자, 다른 이만 저장하겠습니다. DWG로 저장을 하실 때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매핑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 o l i d w o r k 를 DXF 또는 DWG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사용자 정의 매핑 기능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 놓은 맵 파일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요거만 일단 체크하시고요. 처음일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누르면 이미 있습니다. 당연히 덮어 써야겠죠 요런 창이 뜰 겁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를 DXF DWG의 맵핑하기라는 대화상자가 뜨게 되는데, 요걸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쪽이 왼쪽 있죠. 요 레이어 정의 부분이 실제로는 음 그렇죠. 어떻게 o c 파일이 있죠. 거기에 만들어질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AutoCAD에는 0번 레이어가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나자면 0번 레이어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파워포인트처럼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쓰시면 됩니다. 자, 외형선 레이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외형선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선은 없으니까 그냥 실선 그대로 두겠습니다 여기다가는 그냥 음 뭐랄까요 뭐 스케치선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치수선 있죠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 있죠 선 스타일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은선 인덱스 넘버 많이 쓰시죠 예,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선은 언선이니까요. 언선에 해당되는 선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가는 선.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이렇게 하나씩 레이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캐드 파일에 만들어질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선이니까 센터선 있죠? 어딨나요? 중심선. 1.3선 있죠? 그 다음에 해칭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 번 테스트 하셔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어떤 걸 찾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기타. 이 부분에다가는 주황색으로 할까요? 자, 기타는 실선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 스케치선요.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쪽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찍어보시면, 자, 외형선에다가는 솔리드 영상의 요소, 어떤 요소를 갖다 놓을 거냐 저는 외형상 정보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이런 바깥선 있죠 이런 외형선들이 이 외형선 레이어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형상의 이 실선 부분이 있죠 자그 다음에 치수선 있죠 여기다가는 치수를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하나씩 매핑시키면 됩니다 수만선에다가는 원선을 가져오면 되겠죠 원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어, 중심선인가? 중심선에다가는 예, 중심선, 중심선이 어디 있나요? 예, 여기도 있고요. 뭐 중심선에다가 여러 개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중심선도 있고요. 뭐 중심 표시, 뭐 이런 것도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W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칭선 있죠? 해칭선에다가는 사선 해칭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에다가는 나머지 정보들 다올핑계어 갖다 놔볼까요? 어, 여기 해칭선에다가는요, 음, 사선해칭요. 기타에다가는 다올핑계어 그다음에 또 기타에다가는 여기 이 바깥선 있죠? 경계 상자 갖다 놔볼까요? 이런 예, 식으로 여러분이 다 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도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정보들이죠 선, 선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사용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소들을 이 a u t o c 파일 있죠 어느 레이어에 갖다 놓을 것인지 이렇게 매핑을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왼쪽 AutoCAD에 생성될 레이어들을 먼저 정의하시고 여기서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솔리드웍스의 어떤 요소를 그 레이어에 갖다 놓을 것인지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선유형은 어떻습니까? 그 레이어의 선유형을 따라가게끔 바이레이어로 잡는 게 좋겠죠. 또는 색깔별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서 어떤 색상을 지정을 했어요. 그렇죠? 특정 색상은 특정 색상으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만든 레이어 어, 맵핑 정보를 한번 쓰고 말거라고 그러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 번쓸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맵 파일 저장하기를 누르는 겁니다 찾아보기 누르셔 가지고 바탕화면에 저는 뭐 테스트 맵이라고 해볼까요 맵 저장했습니다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쭉변화이 됐습니다 자 캐드에서요 한번 열어보죠 파일 열기 테스트 제거했죠 열어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매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한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하셔가지고 어, 어떤 기호가 어떤 솔리드웍스의 도면에 어떤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여러 번 테스트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간격을 해가지고 목소리에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저장을 할 거다. 뭐 다른 파일을 저장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만들어온 맵핑 파일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저장을 할때 DWG로 저장할 을 때요, 옵션 눌러보죠. 그럼 여기 맵핑 파일을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것만 사용하겠다. 이맵 파일 미리 만들어 놓은 맵 파일 있죠. 막 이게 비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주면 되겠죠. 누르셔가지고 바탕 화면에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테스트 맵 있죠. 이거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솔리드웍스의 어, 어떤 도매 파일을 dwg 파일 또는 dxf 파일을 만, 변환시킬 때 항상 이 맵핑 파일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확인하고요. 한번 저장 눌러보시죠 이렇게 진행인가요 예, 이미 저쪽에서 읽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1,1로 해보겠습니다 저장하면 항상 이 대화성장 항상 뜨게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그냥 이 맵핑 파일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되게 하고 싶은데 항상 이게 뜨는거죠 그래서, 게좀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여기, 다른 에 저장하실 때요, dwg로 하실 때, dwg입니다. 아, 이게, 요거 있죠? 이걸 체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매핑 파일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냥 변환, 매핑되면서 변환돼서 저장되는 겁니다. 아시죠? 맵핑 파일을 사용하실 거면 이거 체크하시고요. 어느 맵핑 파일을 사용해서 그렇죠? DWG 파일로 변환할 것인지 그리고 자동으로 변환되게 하고 싶으면 이 맵핑 파일을 사용해서요. 이걸 체크해놓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옵션들도 상당히 많죠. 자, 이런 부분들도 끊임없이 테스트 하셔가지고 어, 여러분이 좀 좋은 결과물을 만드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어, 레이어별로 관리하는 방법은 뭐였다고요? 이렇게 레이어별로 관리되는 겁니다. 매핑 기능을 쓰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꺼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리되는 게 보이시죠. 중심선 그 다음에 실선회칭선다 보이죠. 자 기타 어떤 요소가 어떤 요소인지 여러분이 여러 번 테스트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핑을 잡으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자 첫번째 질문은 회사 레이어와 동일하게 뭐 처음에는 좀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회사 레이어하고 동일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